어휴 자 오늘은 레인보우 프렌즈가 무려 챕터3가 출시가 되었다는 소식이에요 아니 챕터2도 안나왔는데 무슨 챕터3에요? 네뭐 이것도 정식 게임은 아니고요 팬메이드 게임인데 퀄리티가 또 상당히 괜찮은것같더라고요 이미 이 팬메이드 버전으로 챕터2도 있대 오늘도 챕터3 영상 보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챕터2까지 한번 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스쿨 버스 타고 출발합니다 학교로, 학교로 돌아갈, 돌아갈 거야. 오오오. <람이> 방금 뒤에 뭐야? 블루 아니었어? 색깔이 좀 많이 이상한데? 이상한 곳은 좀 왔습니다.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레드와 정체를 알수 없는 형형 색깔의 블루. 넌 너무 많은 걸 알았어. 왜 저거 봤어? 학교까지 쫓아왔나봐. 아, 여기가 지금 학교인가 보네. 뭘 잡아야 되나봐. 여기는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거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야, 얘들아, 언제까지 숨만만 있을 거니? 우리 나가서 좀 활동해야 돼, 이제. 뭔다온다온다온다 온다, 온다, 온다. 뭔가 뒤틀린 블루 색깔이 잔뜩 섞여 있어요. 무지개 블루라고 해야 되나? 어, 노노노노노노노노 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 면!!! 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야미 막 돌아다녀도 되겠는데, 야, 이거 밧줄 4개만 더 찾으면 되는데, 4개가 안 보인다. 아, 디다숨겨하니 여기는 실험실인가 본데, 이게 뭐 가까워 온다는 의미 있나? 아 이거 심장소리가 가까워지면 일단 근처에 있다는 거거든요 심장박동이 굉장히 빨라지면은 바로 근처에 있다는 거니까 사운드 플레이를 좀 잘해야 돼 사플 집중 어 여기 하나 더 있다 안돼! 아, 친구 한 명이 사망했어요 와 바로 앞까지 뚫고 들어왔어 와 뭐야 나 혼자 밖에 안 남았어? 얘들아! 우리 같이 탈출 해야지! 야 이거 난이도가 없지는 않네 확실히 와 이게 챕터 1때는 그냥 그 상자에 숨는 느낌이었다면은 이제는 곳곳에 그 위치를 활용을 해서 찾아야 되는 느낌이네요 오 그리고 시간 지나니까 금을 위치까지 표시를 해주네. 맛있다. 야 이거, 이거 팬메이드라는 느낌은 별로 안 드는데?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었어. 우와. <웃음> 여기 있다. 저 레인보우 녀석 한번 잡아보자. 오 레인보우빙. 아 이거 보니까 블루랑 아우 레드랑 이런 애들이 한한다싹다 다 합쳐졌나 봐. 오 무빙 보소. 자식 짜식잡혀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아 이걸로 쳐가지고 잡는 거구나 보스전이네 오 보스전 개념도 생기고 모든 치면서 바로 잡아줄게요 아 이때는 지금 무적 상태인 네오오잡 아니 순간 이동까지 쓰는 건좀 반칙 아니냐 친구야? 레인보우 이 자식 전부 다 네가 싹다 잡아먹었구나. 어쩌다 이렇게 될 거지 근데. 오호! 보니까 퍼플이랑 블루 옐로우. 아아야아아 옐로우래다. 그그그 그, 그. 주황이 그린 이런 애들 싹다합쳐져서 레인보우 자체로 탄생 재탄생했나 봐. 다행히 뭐 보스전이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<웃음> 이거 공포게임이 아니라 갑자기 이거 RPG가 되어버렸는데 자이 패턴 이제 쉽습니다 그냥 무빙치면서 짜라라라라 피해줄게요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하 아 안돼 응아 안돼 아 안돼 쳐버려 쳐 짜잇 짜잇 짜 잡아버렸 아잇 피1 남았어 <웃음> 짜식. 레인보우 넌내거야 레인보우 포획에 성공했다 잡았어 여러 마리 잡을 필요가 없구만 어, 이거를 지켜봤던 레드 어? 레인보우 사라졌어 레드는 또 어디로 갔지? 아 포획이 실패했어요 레인보우 아 이번엔 또 저거 찾아야 돼? 백팩을 찾으라고 하네요 한참 걸리겠는데? 자, 이거 먹어 됐스 아, 아. 이렇게 도망만 다닐 순 없어 출전이지 그만 박살내자고 그냥 뭐 내가 직접 한다고? 아, 아, 아, 아 그만 그만 이번에는 레드 까지 직접 참전하나본데요? 와우 초대왕연필 뭔데 이거 안찾을래 안찾을 수가 없겠다 라빨라빨라빨라블라블라블라 여기까지 다와도 죽을 수 없어 아, 가던길 가세요! 선생님 네, 역시 예상대로 3명이 돌아다니는게 맞았어요 어? 어 그린까지? 진짜 총출동이구나 오야 잘만들었다 챕터3 이거 손에 땀이 나네 혼자 하니까 더 쫄깃한거 같아요 항상 이 두개가 문제더라 어, 자, Oh no! Oh, don't do that! Oh no! Oh don't do that! Don't do that! Don't do that! 어디지 oh 어디까지 조 와! 오오오! 드리프트에서 꼬린 나이스 어? 저기 레드가 있다 연필로 이번에는 레드를 쪼개야 되는구나 마스터 펜슬 소드로 레드 바로 컷 들어갑니다 이리와 이리와 이제 답답해가지고 본인 자체가 레인보우화 돼버린 레드 어림없죠 바로 소드마스터로 가볍게 썰어 쓱싹쓱싹 쓱싹. 오호호. 아 근데 패턴이 아까 그 레인보우블루랑 똑같은거 같은데? 아야 레드야 좀 패턴은 다르게 하는 정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? 네 마스터 펜슬로 한번 뚝배기 좀 깨져보자 넌 이정도 그 패턴을 날 잡을 수 없다고 자 벌써 방피 깔죠? 아니 근데 진짜 이건 뭐난이가 너무 쉬운데요? 여기서 패턴이 좀더 상당히 좀 어렵게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된다고 했지 너 이제 갈때 됐다 어? 뭐야? 뭐야? 어, 깜짝이야 중간이동하면 어쩔건데 아이고 귀여워 직접 맞으러 왔구나 너가 맨매 맨매 됐지 됐지 컷! 후 제발 그만해 없었죠 내가 미안해 어. 나 악마짓 한거 그만할게 희귀 아이템에 투표하시겠습니까? 빨간색을 물리치겠습니까? 희귀 아이템...은... 못 참는 게 아니라 레드 이 자식! 어디 목숨을 구걸해? 너 때문에 개고생한 거나못 참아 잘가라 <웃음> 근데 레드 없애버려놓고 미안해하는 건 조금... 어? 전부 다 어디 갔어? 난 여기 어떻게 갔지? 뭐야 기억을 잃었어? 아 뭐야 아 꿈이다 엔딩이야 설마? 아 이거, 이거 엔딩이 좀 최악인데 아꿈 엔딩은 좀 아니죠 어. 호우. 호우. 사실 레드는 없어진 게 아니었다 그는 아직 살아있었어